애지 누가 놓그 슬리퍼 물고 놀래 중지야 네가 이거 물어 뜯었어? 이거 누가 이렇게 어 이거 누가 가져왔어? 중지야 가져왔어? 응? 이거 누가 가져왔어? 애지야 중지야 너 이거 가져오지 말라 그랬지 아빠가 애정이 장난감 사러 이마트로 왔지 오늘은 무슨 장난감을 사줄까? 우리 지금 애중이 거 사러 와가지고 지금 딴데 가서 또뭐 먹으려고 엄마.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아빠 이쁘다. <웃음> 아니 애중이 거를 사야 되는데 둘이 먹으러 가면 어떻게? 후식 안 먹었잖아 지금. 그렇지. 응. 먹긴 먹어야 되겠. 엄마 여기서 뭐 먹어도 되나? <웃음> 너무 예쁘다 아빠 여기 여기는 너무 예쁘지. 사실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 음. 그지? 근데 강아지들도 왔으면 좋겠어. 허용되는 곳이었으면 좋겠어. 아마 안될걸 여기는. 여기는 안 되지. 아이폰 카 장치가 안 되지. 예. 저 어, 할아버지는 안지 오래됐어. 이름이 KFC야. 풀네임은? 패터키 프라이드 치킨. <웃음> <웃음> 너무 맛있게 아, 생겼는데. 먹었네. 어? 진짜 먹었네. 음, 유니템 하나 먹어야지. 아빠.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거 어때? 어머 귀엽다. 애준이가 맨날 신발 물었잖아 응. 어, 우리 이거 사다 주자. 이거 봐라? 아, 슬리퍼인데 좋아하겠다. 소리 주놔. 나 이런 슬리퍼용으로 애들 사가다 줄래. 그래 그럼 두짝 두 두짝 사가자 두짝. 그래 하나는 애집 거 하나는 준지 걸로 어. 슬리퍼로 사자. 그냥 아빠가 신고 있어. 걔네 신고 있어야 좋아하더라. 신고 있다 벗어줘야 되겠다. 맞아 그래 더 좋아해. 맞아. 근데 이거 신고 있긴 너무 작은데. 딴거 찾아봐야지. <웃음> 아마 준지는 자기 건줄 알아. 애자. 지 얼굴 왔어. 준기야, 너왜 하나만 갖고 놀아야지. 애진 알아, 기 앞에서 소리가. 못됐다. 어, 응. 귀 찢어지겠네. 애지 얼굴이 토끼를 변했어 <웃음> 변신! 중지는 인형에는 관심이 없나 봐. 애지는 저렇게 좋아하는데요? 음.